일본의 지진 발생 시기를 살펴보면 후쿠시마 앞바다 휴가나다 오키나와 등의 해역에서는 봄과 가을에 지진이 많이 발생을 했으며 일본 내륙의 지진들은 여름과 겨울에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은 해안도시의 홍수와 쓰나미 가능성을 높여 각 도시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으며 또한 지구온난화로 지구의 표면 온도는 상승하고 있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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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수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결국 지진 발생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지하수가 늘어나면 지진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판경계의 지하수의 압력이 증가할 경우 암석을 약화하고 지하수가 단측면 사이에 윤활 역할을 하면서 지진을 촉발할 수 있으며 이는 앞서 미국 지질조사국 usgs가 1969년부터 5년간 실험을 통해 확인한 것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으로 폭우가 오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지하수 양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가 잦아지면서 최근에 일본의 지진 발생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난해 규모 2.0 이상의 지진이 대한민국 충청권에서 9번 발생을 하였으며 이는 국내 내륙에서 발생한 규모 2.0 이상의 지진의 42%에 해당합니다. 작년의 기후변화로 인하여 폭우 횟수가 늘어나서 지하수 양의 차이가 크게 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지진 발생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하수가 암석을 약화하고 단층면 사이에 윤활 역할을 하면서 지진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